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컴퓨터 예비 구매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 영상,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8월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아, 썸네일 어그로 끌려서 왔더니, 뭐, 복잡한 편 하나 얹어놓고 이틀고 있는데, 재미없어 보이는데? 하고 넘기려고 하시고 계시죠? 잠깐만요. 제가 진짜 짧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말 들어보고 볼만한 영상인지 아닌지 판단해주세요. 1분만요 일단 첫 번째, 각 제품의 성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게임에서 얼마나 프레임이 나오는지 측정을 하고요. 그걸 백분율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0 6 0 Ti 살려다상0 7 0살려고 봤을 때 돈을 더 투자만한 할 값어치가 있는지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가 별로 없거든요. 저 밑에 등급부터 저위 등급까지. 어, 두 번째, 제품의 가성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똑같은 가격일 때더 좋은 성능을 내는 제품을 여러분이 살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제가 비용을 이렇게 적어뒀어요. 이 비용에다가 성능을 나누게 하면 1% 성능을 내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오는 거죠. 그 비용이 싸면 살수록 뭐다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막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 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등수 이미 적어놨어요. 1등 상위권 t a 2등 6700XT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눈에 볼수 있게 색깔까지 칠해서 뒀습니다. 1등 빨간색 2등 파란색 3등 4등 녹색 이런 식으로요. 어, 세번째 전번달 저번 저번달 대비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다? 지금 이거 사도 괜찮은지 알수 있겠죠. 저번달 대비 뭐 300이나 3080 가격이 내렸죠. 근데 어, 6900 아니면 3070TA 3070 이런거는 적게 오르거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지금은 상군치군 TI 사이 별로 안 좋은 시기겠죠. 이런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픽카드를 사려고 하는데 이 그래픽카드는 어느 모니터에 쓰는데 적합한지 잘 모르죠.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물론 게이밍 기준이긴 한데 이표 봐도 되지만 이 표에 프레임 얼마 나는지 이렇게 적혀있긴 하지만 밑에 보면 은더 자세하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물론 모든 그래픽카드는 아니지만 자 169, 1 8면보다 169 슈퍼 위아래 있는 애들 같이 묶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같이 묶어서 보면 음자 이거는 프레치 해상도입니다. 프레치 해상도 게임을 상업으로 했을 때이 녹색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은 평균 프레임 80 이상 나오고 최소 프레임 60 정도 나오는 어이 게임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애들을 녹색으로 칠해둔 거예요. 어 그리고 원활한 플레이가 되는 게임의 숫자를 끝에 적어놓죠 아 이게 보니까 복잡한데 뭔 소리야 결국은 이 녹색 영역 칠해져 있으면은 이 그래픽 카드로 이 상업으로 게임을 요런 게임들을 했을 때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이피 169, 1 0 4는 달랑 네가지 종류만 녹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란게 게임 중에서 그러면 얘네는 사실 프레시드에서 옵션 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꽤나 큰 폭으로 2060은요 2 0 6 0 5종 한 절반 게임을 프레시드에서 상업을 할수 있는 거고 3060은요 7종 어, 얘는 그래도 좀 많이 할수 있네요. 네. 한 7, 80% 게임을 상업을 할수 있는 거죠. 상업을 꽁 ti 가면 10종. 거의 모든 게임을 다 상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업으로 고사양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상업을 꽁 ti부터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선을 그을수 있는 거예요. 그럼 QHD는요? QHD 상업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으면 상업 70ti부터, 상업 70ti가 10종이죠. 요점부터 대부분 게임을 상업으로. q h 대 해상도로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포케는요포케는 4K는 3080으로도 5종밖에 안됩니다. 절반의 게임밖에 안돼요 아직까지는 포케인은 5사인 게임 4업으로 하기에는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하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꽤나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저런 그 기준을 다 확인해보면 최적의 구매가 될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도움이 되는 영상 맞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음, 뒷영상까지 마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추천을 한번 들어가보죠 상급제품 통치를 긁어서 한번 볼게요 2070 슈퍼부터 6900XT 정도 되면 상급제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 어, 하나하나 보자면 은 6900XT는 저번달 대비 가격이 바뀐 적이 없어요 잘 팔리지도 않고 별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기 좋은 놈인가요? 아니요 가슴이 등수는 거의 꼴찌 가깝습니다 별로 사기 안 좋은 놈이요 넘어가겠습니다 3090, 3080Ti는요. 이건 저번 달 아마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원래 잘안 팔린 라인업이고 내릴 이유도 없고 오를 이유도 거의 없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한 만원 이만씩 내리게 했는데 이건 내렸다 보기 애매하고 저번 달 가격을 거의 유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가성비 지적으로 봤을 때는 둘다 메리트가 없어요. 11등, 13등. 와 이건 뭐 1% 성능 내기 위해서 만원 넘게 투자해야 되는 애들이라서 요놈들 별로 추천 안 해요. 청준님 저는 지금 고사인 게임 하고 싶은데요. 어떤 그래픽을 사야 되는데요. 퀘시드에서 빵빵하게 프레임 뽑으려면요. 3080 정도는 살만하죠. 점달 대비 10만원 내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초기 가격 100만원을 잃거 생각하면은 큰 폭으로 오른 건 맞는데요. 내가 이게 이제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작년 가격은 못 들어온다고 생각 해요. 그래서 125만원이나 130만원 사이 정도에서 진짜 안정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10만원에서 20만원 더 투자하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회비용 생각하고 추천 목록은 아니고 그나마 상급 제품을 하이엔드 제품을 꼭 사야 된다고 하신다면 어, 가상비등수 5등이니까 3080 정도는 한번 생각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강추는 아니에요. 6800, 6800T, x 6900T x 사실 물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빼놓고 봐도 되고요. 3070T에는 물건이 들어오는 족족 나갑니다. 가장 인기 제품이라서. 그리고 지금 성수기라서 오히려 20만원 큰 폭으로 오른 바람에 현 시점에서 3070T를 제가 추천하기는 어려워요. 차라리 3070을 사세요. 3070은 지금 제일 싼거 보니까 뭐 90만 후반이나 100만 정도에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량도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어요, 잘찾아니까 시장에. 그래서 그나마 만약에 여러분이 꼭잖아요, 저위어요 위급에서 좀 사고 싶다면 3070 아니면 3080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80 Ti는 단종됐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요 밑에 끝까지 다 포함해서 가성비리는 사실 3060 Ti입니다. 지금 아까 3070 그나마 살만하다고 했는게 잘 보시면은 3060ti 는 가성비 오5천0 0원이에요5천원 1% 성능인데 여기 는6천원인데 차이 좀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아요 70하고 비교했을 때 10% 정도밖에 성능 차이가 안 나는데 가격 얼마 더 쌉니까 거의 뭐 25만 더 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한테 지금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상공티아입니다상공티아는 저번 달 대비 가격이 크게 내리기도 했고 물론 과거 60만원 하던 가격을 생각하면 60만원, 60만원 중반 했었거든요. 어 지금 큰 폭으로 오른 건 맞는데 음 그래도 한 15만원 정도밖에 안 오른 거예요. 15만원 밖에 안 올랐고 실질적으로 얘가 가격이 안정화돼도 제가 생각하면 70만원 정도 유지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사더라도 여러분 입장에 손해는 10만원에 채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060 Ti는 한번 컴퓨터를 지금 시기에 꼭 사야 된다면 사볼만 하다라고 설명 드릴게요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080 슈퍼나 2080, 2070 슈퍼는 이미 단정 수순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거나 물건이 없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송전이 6700ST는 왜 설명 안해요? 이거는 물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사봤자 하위화염밖에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3 9공 t i 보다는 분명히 성능이 좋으나 그게 10%까지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비용적으로 15만원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20% 더비싼 거죠 20% 더 비싼데 성능은 10% 차이가 안나 그럼 저거 갈 이유가 있나요? 없죠? 아니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성능인데요 17700XT는 다이렉트 90 기반의 게임에서는 제성능이안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둔 퍼센테지보다도 이 오히려 성능이 낮게 나온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구간에서는 구매할 필요 없이 쭉이 정도 끄었을 때 상륙궁 TI가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지금 사도 크게 손해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급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중급 제품 봅시다. 중급 제품은 2060부터 5700XT 사이가 음, 들어간다 보면 되고요 퍼포먼스 라인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드, 요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6700XT 최고에 끌려가면서 국내 전혀 수입이 안되고 있고요 그리고 2070 단종 됐고요 5700노만 단종 됐고요 5600XT도 마찬가지로 국내 수입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안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살수 있는 거는 2060이나 2060 슈퍼, 3060밖에 없어요 2060이 <웃음> 싼 제품이 다 품절나면서 저번달 대비 가격이 올랐습니다 어 그것도 꽤큰폭 올랐어요 7만원에 올랐습니다 제일 싼 제품이 그래서 2 0 6 0 지금 사기가 좀 애매해졌는게 3060이 저번달 대비 가격이 5만원 가까이 내리면서 제일 싼 제품 사면 63만원, 64만원 정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 차이가 거의 안나죠 근데 성능은 뭐다? 어? 성능 차이꽤 나네요 한 15%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15%에서 16% 정도는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2 0 6 0은 지금 살 의미가 없어요 206건 슈퍼도 마찬가지예요. 206건 슈퍼는 오히려 306건보다 더 비싸죠. 이거 물건이 있긴 있던데 306건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이거 살 이유가 없습니다. 306건이 206건 슈퍼보다 소폭에 남아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업은 그냥 306건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웃긴 거는 아 그럼 306건이 정말 가성비가 좋네요. 3 0 6태 TI보다 306건 사는 게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봤는데 1% 상능를 내기 위해서는 3 0 6태 TI가 오히려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딱 끄어도 누가 가성비가 제일 좋다? 3060 Ti가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얘하고 얘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죠? 얼마 차이 나니까 30% 가까이 차이 나죠. 그럼 돈이 13만원 더 주면 30% 성능을 더 뻥튀게 할수 있는데 해볼만 하죠? 그러다 보니 와 솔직히 돈좀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 끄었을 때3060 Ti 가는 게 제일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메인스트림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미들레인지 봅시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라인업인데 망했어요 왜 망했는데요 성전님자 일단 1690ti 성능 솔직히 성능은 별로 좋은 놈도 아닌데 57만원 미친거 아니냐 1 6 9 0퍼 도란맨 <웃음> 상무 6권 가격이 똑같다고 이걸 누가 사1690 노말 45만원 이거 원래 30만원 팔던거 아니냐 그 10%나 15% 과거 가격까지는 안 들어갈 테니까 붙는다 계산해도 30만원 중반이면 살수 있어야 되는데 45만원? 그냥 15만원 더 주고 뭐? 상고입고 쓰고 말지 아니에요 이거 맞죠? 아닙니다 성능 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 이거랑 근데 가격 차이 얼마나 나요? 20만원 가까이 차이 난대요 2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성능 차이가 음, 무려 40% 넘게 나거든요 50% 가까이 나네요 50% 가까이 나는 거 생각했을 때 20만원? 더 투자하는 거? 할만하지 않나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660사이가좀 그래요. 가성비 비용이 얘가 5,400원인데 이건 뭐 6,000 얼마야. 원래 밑에 라인업일수록 가성비 비용이 좋아야 돼요. 이거 작년 12월에 제가 올린 거 기억하시면은 여기 비용 얼마였어요? 2,800원? 2,700원? 2,500원? 그랬을걸? 지금 여기 살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니까? <웃음> 가성비 비용이 뭔... 뭔 메인스트림이 6,000원, 7,000원 하고 있어? 제정신인가? 하여튼 여기 살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내가 예산이 이거 밖에 없어요 이거 사면 안돼요? 그럴 때나 넘어갈게요 사실 이거 흰색으로 희색, 색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은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넣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밑에까지 꺼도 그렇거든 지금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1 0 5 0 10, t n 나에 1650도 지금 가성비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음 이거 20만원 채 안했거든요 1650 4기가가 그 1050ti는 한 15만원 정도 했습니다 작년 가격 기준으로 조금 오른다고 쳤을 때 2, 3만원 더 붙는 건 이해가겠는데 뭐 12만원 13만원 붙은 거는 좀 심하죠 30만원 34만원 주고 이런 것도 사라고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거 살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헬시점에 그럼 살만한 건뭐 있는데요. 생님 생각에. 딱두개바뀌었습니다 3060하고 3060Ti입니다. 지금 얘네들은 나중에 시기가 지나서 9월, 10월 되더라도 가격이 크게 안 떨어질 놈들이에요. 지금이 정상가에 가깝습니다. 좀 떨어져 봤자 앞으로 5만원, 10만원밖에 안 떨어질 애들입니다. 차라리 저거 두개 중에서 고르시고요. 밑에 라인은 포기하세요. 나는 이것밖에 살 돈이 없다. 그럼 9월 때까지 존보 타세요. 9월 9월, 10월까지. 9월 중순이나 10월까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PC만 뜨은뜨은 가면서 지금 이가게 이것도 사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상위 제품은 진짜 꼭어쩔수없이 가야 된다 그러면 3070이나 3080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추천 여러분 생각에도 어떤가요? 제 말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요? 아직 구독가 좋아요 눌렀다고요? 눌러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저번 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80Ti, 3090 가격이 유지되거나 살짝 내릴 거 했는데 제 예상대로 유지됐습니다. 뭐 살짝 내리긴 했는데 내렸다 하기 좀 애매할 정도로 가격이 비슷합니다. 3070Ti는 인기 제품을 한동안 내리지 않을 거다. 이 가격이 유지할 거다. 그런데 유지 못하고 오히려 올랐어요. 왜? 물량이 빠져가지고요. 지금 70Ti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70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70이랑 70Ti는 이70둘다 오름세라고 보면 되고 둘 중에서 그나마 살만한 건 3070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최상급 제품은 현실점에서 추천 제품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데 꼭 사겠다면 70이나 80 사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나마 살만한 놈은 3060 Ti고요 이거는 미래를 보더라도 지금 사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적어둔 가격 정도살 수가 있으시다면요 70만원 중반 정도에 그 보다 더 싸게 산다? 무조건 업어오세요6 0만 후반이다? 무조건 업어오세요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는 에 2060이 다시 품절에 가까워지고 2060 1 0도 사실상 국내 시장에 물량이 넉넉히 있지 않아서 가격이 소폭소폭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가격은 오히려 조금 내렸는 3060이 지금 살만한 어 시선이 몰리는 그런 경우가 됐죠 왜냐하면 얘가 이거랑 10만원 정도 차이 나면 그래도 뭐 가성비 등수는 비슷할 테니까 살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거의 두개 가격이 같다 보니 당연히 성능이 10몇 프로 더 좋은 상0 6 0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전체 가성비로 봤을 때상0 6 0이또 나쁘지도 않아요 시간이 나서 엄청 내린다 해도 제가 생각하는 상0 6 0은 50만원 후반에서 중반 정도에서 멈출 거기 때문에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은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제 요 밑에 라인업 메인스트림하고 로엔드 봤을 때는 아직 한참 더 내려야 됩니다 살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10만원 이상 더 내려야 됩니다 손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 이것들을 뭐 50만 60만 원 적게 줘도 40만 중반에 사겠다고? 아닌 것 같죠? 제 생각에는 이 라인업 보고 있으시다면 그냥 예산을 더 먹으세요. 예산 더 먹으시거나 아니면 9월이나 10월까지 존보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그래픽카드 가슴 비교표 마무리 지었고요. 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